나만의 역사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쪽에서 편집용지, 위쪽을 치고, 아래쪽을 치고, 왼쪽 20, 이식, 오른쪽을 20으로 해주겠습니다. 머리말 10, 꼬리말 10을 해주시고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입력 탭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하겠습니다. 흰색 화살표가 나올 때 더블 클릭해주시고 채우기 탭에서 그림을 체크해 줍니다. 그림 선택을 눌러 주시고, 최고작품집이 선택되어 있는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내 p c 에 다운로드에 저장해 드었습니다 최고 작품지을 선택해주시고, 더블클릭. 예제파일, 더블클릭. 미감, 더블클릭. 엽서 배경을 선택해주시고, 넣기를 하겠습니다. 크기의 맞추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설정. 이제 사각형의 크기가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그림의 크기가 변경됩니다. 역사의 크기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을 그려주겠습니다. 집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그레이하고 습니다 하얀색이 투명하기 때문에 더블클릭해서 채우기의 투명도를 50%로 설정하겠습니다. 설정. 이제 반투명이 됐죠. 입력 탭에서 직선을 선택하시고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로 선을 그어오며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Ctrl 키를 누르고 C를 눌러서 Ctrl C 복사를 해주시고 컴퓨터의 V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선의 개수가 선의 개수가 12개이기 때문에 11번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선들을 왼쪽으로 정렬하고 붙여넣어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 도형에서 개체 선택을 선택해주시고, 적당하게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개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제 Shift 키를 눌러서, 큰 사각형을 빼기 위해서 클릭, 반투명 사각형을 빼기 위해서 사각형을 클릭, 아래쪽에 도영은 필요가 없죠. 클릭해서 빼주시고, 선들이 선택된 상태에서 맞춤, 왼쪽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왼쪽이 정확하게 맞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맞춤에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시고, 위아래 크기는 반수명을 조금 키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위아래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제 태블릿 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더블 태블릿 해서 선에서 좀선업 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요정 그림을 넣어주겠습니다. 입력에서 그림, 요정이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요정이 그려졌는데 그림 뒤로 와버리죠. 그래서 상단을 보시면 그림을 선택해야 나옵니다. 그림을 선택해야 그림이 나오고 여기에서 배치가 나오죠. 만약에 그림이 선택이 안된태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선택하시고 배치해서 플라크로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이제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다 만들어졌다면 또 이어서 개체 선택 어미를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개체 늦기 실행 을 눌러서 하나의 개체로 변경해 주시고 크기 조절점으로 크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